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시아 씨니다원을 죽었다. <웃음>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남해주분 모든 구독자분들, 아니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신 분들도 이번 연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큰일 없이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연말연시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런 영화 많이 보여드렸죠 3일 다시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영화 수십 번도 더 봤을 겁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웃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꼭한 번씩 올려드리는 웃음 컨텐츠 저와 저희 누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왜 믿고 내가 고용했느냐 우리 뷰티 영상 중에 메이크업 하는 거그긴 거를 그냥 일주일 내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편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믿고 맡겨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게 다 본가요? <웃음> 아니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골랐는데 진짜로 근데 소리 왜 이렇게 많아요? <웃음> 구두 <구조> 소리야 뭐 <뭘. 웃음> <웃음> 브러쉬라고 아, 네. 아 이렇게 당하니까 재밌다. 나만 당할 줄 알았더니 <웃음> 자, 제일 처음에 근데... 뭘 바르는지 나 공부하고 왔어? 아니요 공부하면 안 된대요 아, 아 날에그 편집할 적에 뭘 발랐는지 봤잖아 우리가 한참을 헤매고 아니, 보면 언제 찍어? 그거 지금 편집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돈은 받는 거야? 그럼요. <목소리> 처음에는 응? 예, 얼굴에 촉촉하게 하려면 미스트가 필요합니다. 비싼 기... 사 씨.. 자기한테 뭐 <목소리> 어떻게 해? <목소리> 자 <웃음> 깜짝이야. <목소리> 해는거예 내가 자기 해주는 거야야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이거 물이 축축해가지고 세수하셨어요? 됐지요. <웃음> 세수는 못까지다 음, 네. 너무 막연하다. <웃음> <했다>. 축내 <웃음> <웃음> <웃음> 기억에 의하면 이런 거 말고 무슨 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솜으로 세를지솜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솜 없어요? 화장솜저 안에 있지 봐봐, 이거 준비가 안 됐잖아. 없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없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는 기, 이미 기추가 응. 끝난 상태예요. 아니에요. 원래가 그거, 그거를 이렇게 촉촉하게 해드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그거 갖고 와서. 아까 어디, 그거 어디 있어요? 저 쭉, 내려가자. 톤으로 응? 어, 먼저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원래. 자면 되죠. 이장르도 너무 음. 어색하다 이렇게 게잡던데 빼나오겠어요 음, 음. 빡빡 그렇게 밀어요 살살 살살 해야지 밀어봐요 껍데기 밉겨지잖아요 보세요 이거 음. 아 그거 살짝 발랐더니 그거 들켰네 음. 이렇게 밀으면 은게몰라니요개질것 음. 아, 같은데? 빨개요 <웃음> 아 진짜 이러그 다음에는 수분을 음. 줘야되거든요 음. 자. 이게 지금 맞나? 어 즐기니까. 맞을 거예요. 얘. 대체. 이 이거 어떻게 문질러요? 음. 물론 그냥 이거 문질러. 요 노! 노! 노. 노! 노! 메이크업 연습할 적에 안 써먹었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웃음> 메이크업 어디서 배웠어요?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되게 <웃음> 층이신거지 <웃음> <왜 칭칭이신> <웃음> 제가 학교는 안 나오고 그냥 독학이 셨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뭐 요즘 시대가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 독학을 해도 잘만 하면 돼요. 근데, 어 제가 어설퍼.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늘 몇 번째 일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 헤이미 씨의 글로우를 발렸는 걸 거예요, 아마. 나한테 아, 네, 물어봐요. 제 유튜브 좀까봐으면안 될까요? <웃음> 이거는 헤이미 씨라고. 거예요? 맞아요. <웃음> 아 그럼 발로 해요? 아 정말 손으로 하지? 음. 아니 뭐 이렇게 아 음. 손으로 하는 거 아니까. 음.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다 맞아. 음. <웃음> 네. 이제 기억이 나셨나봐요. 예, 네. 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서 음. 이게 얼굴이 반짝 반짝해지긴 음. 있네요. 그렇죠? 벌써 다르잖아요. 예, 네, 이게 다르잖아요. 시간이 됐어. 연고 다른데요? <웃음> 아또 누나 얼굴 또 처음 만져보네 <웃음>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에, 파운데이션이에요 어느 게 파운데이션인 는 알아? 이거일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어 맞아요 파운데이션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웃음> 어 쿠션 어, 쿠션인데 이게 수분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응. 그래서 이 미스트로 이렇게 응. 쿠션에다가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컬러는 맞는 거예요. 네. 컬러는 맞는 거예요. 네. 아운데이션에 컬러 색깔 얼마나 많은데 종류가내얼굴이랑 맞는 걸딱 골라야지. 여기다가 놨으면 본인 본인 응. 컬러가 나 아유 본인도 저, 저... 배합을 해가지고 요 어떤 부분은 하얗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오 이거 조르지 아르만이가 더 좋은 건 이걸 바를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뭐 이쪽은 이쪽 도 발라보죠 뭐. 어. 웃지 <웃음> 아, 음. 않네. 오메. <웃음> 이거를 이 이거 두드려 패야 돼요. 쭉일 두드려 패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이치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요 입은 가만히 있잖요. 이게 빨리 돌리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빨리 돌리기 같지 이게. 목은 조금 좀 연한 게 좋아요. 얼굴하고 다르게? 아니요. 크게 안 다르게. 다음에는 제가 눈썹을 눈썹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시원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일단 연필이니까 이게 아마 눈썹을 그리는 거 맞을 거예요 응. 눈썹을 그리때는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 누님 눈썹이 좀 짝짝이래요 나 있잖아 내가 비대칭이야 <웃음> 미리 얘기하고 <웃음> 얼른 얘기해 주고 쪽거 위로 그리고 저건 밑으로 그려 그래서 이거 잘 그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흠. 어쨌든 얼추지? 어, 어, <웃음> 진하네요, 생각보다. 살살, 음, 살살 음, 음, 음, 음, 그려야 되나? 아, 어머. 음. 아티스트 분의 음. 컨셉이 있으세요? 역시 이번 화장의 음. 컨셉이란 컨셉이요? 음, 미인 만들기죠? 못생긴 할머니를 미인으로. 이게 왜 이렇게. 얼큰하네. 마지막 될것 같네. 기억 뭐, 음. 이렇게 그도될것 같은데요? 음. 뭐, 지우니까 음. 아까 파운데이션 붙막 음. 지워져서 이거 음. 죄송해요. <웃음> 음.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아 근데 뭐 바르고 해야 되는 건데, 뭘 칠하고 음. 하는 거? <웃음> 기억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음. 빗질을 해주던데. 이친한 아까 아까도 이걸로 해가지고서 실패한 건데. 눈썹을 꼭 그리셔야 돼요. <웃음> 일자로 해드려요, 동그랗게 해드려요. 아유.. 되는 거 하세요. <웃음> 지금 주문 받을 입장이 아닌 것 같구만. 가장 잘 그리는 눈썹으로 그리십시오. 지금그란다고 음, 해가지고. 어? 아니 <웃음> <웃음> 예뻐요. 밑으로 펼쳐진 음. 거보다는 음. 살짝 우리 옆으로 가는 데도. 눈썹이 음. 못생기겠네요. 음. <웃음> 아, 아까는 좀 괜찮았었는데, 왜그림면은더 음. 이상 보이지? 음. <웃음> 조금만. <더>. 웃지 <웃음> <듣지> 마세요. 저는 <웃음> <웃음> 아, 못하겠어요. 아, 내 모습이 한전히 이상하게는 지금 애들이. 아니, 촬영을 아, 제, 제가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 <웃음> 아니, 최소는 <최선은> 내가 다 <웃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소는 응.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옷이 다 젖으셨어요. 눈썹은 어, 조금 더 길게 <웃음>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하고. <길고. 웃음> 아 이거 이거 들고 있네요. 네,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예뻐져요. 어우 예뻐지네요. 어무 이거 진짜 쓸걸 다시 달라지네. 어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긴 자연스럽네요. 아주 원래 눈썹이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어우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섀도우를 발라낸 음. 건데요. 음. 아이섀도우 음.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그 아티스트들이 음. 많이 쓴다는 맥이네요. 네. 음. 음. 음. 음. 어제 술 음. 드셨어요. <웃음> 음. 오, 맞아, 맞아. 음. 이 눈꺼풀이 너무 얇아가지고. 얘는 밀려요. 눈빛은 어떻게? 히실명은 어떻게? 된것 같아. <웃음> 생긴대로 살지. 내가 이 메이크업을 한 이후로는 생긴대로 살고 <웃음> 싶을 것 같아. 음. <웃음> 너무 좀 신나지 않아요? 이것도 이걸로 면접 성면 되지 않나? <웃음> <웃음> 자그러면 이제 눈도 했고 아이섀도우도 했고 음. 눈썹 아 눈썹 이쁘다 눈썹은 앞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립스틱만 발라면 되는데 이제 요즘은 옆까지 빠지신 것 같은데 네? 뭐 하이라이트나 볼터치나 쉐딩도 아, 안하셨어 그럼 그, 그렇죠 그렇죠 이게 깎는 거 그렇죠. 깎아드려야죠 제가 깎는 거는 이렇게 큰 걸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발로 요 발라야 요 <웃음>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제 어딜 가시면 되죠 하이라이트가 많네요? 응. 그뭐예 음. <웃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반짝반짝 이걸로 <웃음> 음? <웃음> 우와 나 어떻게 t I l 야하이라이트 l i 그런 it. I l 트 k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니 t 괜찮지 않아요? 진짜? 웃으세요 <웃음> <웃음> 자,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 그 아티스트를 제가 고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 고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그런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 혹시 약간 좀 정신 나간 역할이 있 <웃음> 시골에서 뭐 그런 거뭐 판매하시는 아주 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매 주부의 삼성전자 면접 시험날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아, 네, 자 12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웃음> 1250번 오미연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미연 씨 맞으신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웃음> 이 사진은 좀 많이 젊는데요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안 했어요 그런 말안 했어요 최근 사진 아니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고 그랬지 <웃음> 지금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예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웃음>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어떻게 오미연 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안씨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웃음> 저 할머니. 은혜 <웃음> <웃음> 씨, 은혜 <오미야> 씨. 얌해주부. <웃음> 장면장을 <웃음> <웃음>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어. 집에 가전 제품은 다삼성이네요 혹시 텔레비전... 야, 아... 소니냐 혹시 냉장고는... 대우 대우 에어컨은... 에어컨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니 샤이... 아... 샤오미 샤오미 <웃음> 삼성전자는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니지! 마이마이 마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웃음> 아니 아우아우 내가 아우 내가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형아님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어 대답하시네요 <웃음> 아 깜짝이야 난, 나도 몰래 대답한 거야 <웃음> 미안식을 해야 되는데 아네음변식 네?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웃음> 어,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켓컬리는 알지 <웃음> <웃음> 걔막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헬로 I'm a boy 야매주부 <웃음> 예. <웃음> 죄송해. 죄송해. <웃음> <웃음> 전화 들을라 자꾸 해가지고. 야, 네 주부. 아, 저기 나그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 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이쁜 사진이잖아. <웃음> 자, 여기까지 네, 하시죠. 어,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그 세탁기 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앞에? 백조 세탁기. 네? 백조 세탁기. 우리 오선생 부인 학기는 같이 한범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무짜 뭐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동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그 이육서그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네다 봤어요.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아이고 어딨어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뭐 그냥 우리 명 이렇게 다앉아가지고 그게 인터뷰한댔더니 혼자 혼자 가더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못하셨잖아요뭐 <웃음> <웃음> 물어보는 너한 머리 뭐 없잖게 물어보거든 한뭐 마케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줄 아냐고 뭐 그런 새끼도 뭐 영어 그게 할거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접했어 내가 보기에는. 음, 그 보니까 꼬락서니가 보니까 붙은 것 같지도 않아뭐뭐또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리 쳐먹놈 이새끼가 그냥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분 이상 좋아 보이시더라고.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럼 이 새끼 맨날 지 누나 나놀 놀려 쳐먹까지 못된 놈이야 그 놈이. 아주 그냥 집안 잘난척하고. 못해 쳐먹어. <웃음> 아프리카인은 어떤 게 있어요? 나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음, 1251번. 고미은. Hello, nice to meet you. I am Mrs. o Mrs. o I am a cooker. I am a cooker. I am a cooker. I am a cooker. I am a 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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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웃음> 아,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날리고 하니까 주방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홍현 씨,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 주시겠습니까? 아, 아유, 좋크해좋크좋크 알아요?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아, 승무원 시험을 보면 이렇게 웃어야 되네. 불 음. 나도 불편해요. 제가 워낙에 승무원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내 손님만을 그냥 배를 그냥 탁 이렇게, 음. 이렇게 받으면 안 계시나오라! 아니,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 여기 회장님도 나보다 나이 많던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전화를 하고 난리 아유. 왜 그러냐 다가 지금 지원 보러 왔어 야. 안 나가는 줄고 나가 있고 나왔지 아 내가 국토로 간다고 야매 주부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승객이 탔어요? 응. 막무가내요?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을쏴버리는거 이거야 총 <웃음> 맞은 것처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저, 잠깐만. 어.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방구가 말이 어, 같이 가. 딱 메고서 시험관 앞에 이렇게 쫙 서야 되는 것인데 야매주부